네 반갑습니다.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비트코인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먼저 지금 4시간 차트 보고 계시고요. 어제 이야기 잠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파란색, 파란색 라인으로 작도되어 있는 요 추세가 조금 이상하죠? 엉뚱한 데다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로그? 선형, 뭐다 똑같아. 이 사실은 이거예요. 일봉상 종가에다 다 그려놓은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한번 해, 해봤습니다. 종가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밑으로 이렇게 옮기면 어, 요런 평행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센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가운데 가운데, 이런 채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위에다도 한번 붙여볼까요? 끝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쭉쭉 그려넣어서 그려서 작동할 수는 있겠죠? 기준을 그냥 단순하게 다른 게 아니고요. 종가에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평행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참고가 될거될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옛날, 봐서 뭐해. 4시간 차트 보면, 어, 아, 주봉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주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 가격, 음, 가격이 11,000, 11,475. 11,475달러. 이 가격, 넘었으니까. 어제 넘었죠? 오늘이 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일 아직도 5일이나 남았는데 5일 동안 이 가격을 지키느냐예요 이 위에서 이렇게 마감하느냐 이렇게 결국에는 이번 주 캔들이 끝나느냐 다음 주 시작이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 잘 체크를 할 거고 그 부분 체크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이 가격 중요하죠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가운데다 센터에다가 중요하니까 빨갛게 해서 그것 크게 요거 여기 뚫었으니, 뚫었으니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거기 그 자리가 이번 주에 깨지게 되면 또깨오일이면 깨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깨지면은 요요캔들 있죠 이 캔들이 또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 전에 계속 저항이었었습니다 이 녀석도 가운데다 놓을까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빨간색으로 그식하게. 이두 가격. 그리고 가는 과정 중에 가운데 센터가 있을 거예요. 센터는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일본. 일본으로 놓으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그두 가격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색깔이 그런가? 이거, 이거 좀 두껍게 할까요? 좀잘 보이게? 이거랑 이거예요. 이 선입니다. 여기 두 범위. 여기에요. 이범위 이제 요 범위에. 가운데가 있어요. 또. 가운데도 있고. 아, 잠깐만. 이금왜 주봉에서만 나오니? 요거. 세팅. 보기 임 아닌데. 아닌데. 얼마야? 만천 백삼십? 만천 백삼십. 여기 어디죠?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도 있어요. 제일 끝머리. 제일 끝에. 이건데 좀 별로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다가, 어디다 해놓은 거니? 요선, 요선, 요선. 요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항. 지금, 지금 직면에 있는 저항이에요. 이, 일봉상 이, 이 종가, 여기여기여기여기 그러니까 이 종가들, 여기 넘는데 힘들고요. 여기 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파란 색깔로 두껍게, 여기 넘, 여기 넘는데 힘들었고, 여기 넘고 났더니 지금 이거 넘는 거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넘기 1위도 있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 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웃음> 되겠지. 4시간 차트 볼게요. 4시간 차트. 우리 이 하모닉 패턴, 이배 패턴도 얘기 잠깐 했었어요. 50% 정도 되돌렸으니까 지금 뚫고 갔으니 여기가 이제 배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이 자리가 결국에는 이 더블 바텀의 넥라인이다. 맥그라인이다. 맥그라인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뭔가 좀 헷갈린다. 잘 지워볼게요. 이것도 지우고, 너도 지우고, 너도 잠깐 지우고, 아유. 이것도 지우고, 헷갈리죠? 이렇게 보면, 음, 이 자리가 이제 그러면은, 네크라인입니다네크라인이요 그게 1840 1840 그럼 우리 가격 체크를 계속 했었네. 아니 그거네. 결국엔 이 자리가 너를, 너가 를너 주봉으로 가봐봐. 이 가격이네요. 1840이면 기네 여기,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내려오게 됐을 때,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가격입니다. 체크. 내려오게 되면, 1차적으로, 1 1 백, 만천, 사백, 칠십, 오, 달러. 그 다음에, 깨지게 됐을 땐, 1 8 4 0 달러. 만팔백, 0 오십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내려오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이 트렌드 이, 이 가격 넘으면 우리 지금 다 체크한 거예요 사실은 저항 여기 일봉 날봉으로 체크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저항 12563 12563 이거 4시간 차트로 가면 여기에요 그 그게 어디라고요 이백패턴의 PRZ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좀 쉬운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걸리는 것처럼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이제 계획을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크립토 매이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게 갈것 같지 않고 조정, 저, 그 저항받으니까 내려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집이 받는지 확인할 것이고, 그게 만, 천, 475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센터 가운데 1 1 1 3이달러1 1삼3 2달러 센터 여기 끝에 이마저도 아니면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는 1만 841달러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 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죠? 매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이탈되면 손절 여기서 또 매수 이탈되면 손절 이런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탈되면 손절이면은 반대로 매도는 매도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쇼 포지션을 잡겠죠 근데 이렇게 뚫고 간 상태에서는 지지 받고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이렇게,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쇼은좀 어지간하면 이전 추세가 이렇게 강한데 쇼은 조금 그래요 쇼 잡을 거면 사실은 좀 지금 여기서 좀 잡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별로 비추 그것은 별로고 차라리 지지받는 곳에서 현물 투자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배열로농 잡는 게 조금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조금 뚫고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지금이 아니더래요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 상태로 좀 접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격 체크를 했습니다 분파 이후에는 가격은 12,560 1차적으로 이 가격은 뭐냐면 여기에 아마 161.8%일 거예요 161.8%일 겁니다 161.8% 여기요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중요한 4시간 차트의 종가 구간이지 이, 이 캔들 끝에 끄트머리랑 그러니까 이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걸좀 예상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채널을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평행한 곳에서 주장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채널 채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지표나 이런 거는 과매도 상태로 지금 유지중이에요 유지 4시간 유지 연교 차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요 과매수 과면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회소가 된, 된, 됐을 때. 좀,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지지받을 때 너무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한 번에 그냥 이르, 이런 식으로 좀잘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까지는. 오늘은 어지간하면 자리 안줄것 같아. 그냥 내, 계속 내릴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이건 제 생각. 제 생각은 그래요. 이번 주 한,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이나 한 금요일 정도에 지지,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지 한 이쯤에 와서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조정시간이 조정 그거 한번 체크할 것 같아요 쇼스는 어지간하면 안 치고 위험하니까 요지까지만 보면 될것 같고 5시에 또 5시에 또할 거니까 방송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와서 봐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